연인 사인 여빈과 해광. 하지만 헤어지기로 한두 사람입니다. 여기 뭐 완전 아마존인데? 은 여기가 맞는데?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. 에서 연결됐어.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데? 지금 만나러 가잖아. 요새 라은데 믿을만한 사람이라고. 그러기 앞서 키우던 고양이를 입양시키려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.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야? 여게 맞는데 이때 해광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저게 뭐야 왜 냉장고? 그러게 전화해봤어? 신호가 안 잡히는데 진짜 네해 들어봐 이쪽, 이쪽. 아무리 기다려도 입양자는 응. 나타나지 않네요. 안 봐봐? 어. 신고할까? 어. 됐어. 안 열어볼까? 뭐하러? 아, 돈다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. 기망사? 아니 돈 가방 같은 거 들고 친 사람이. 여기다 숨겨놓고 못 돌아온 거지 왜? 글쎄 죽었나 상상력이 너무 앞서가는 해광이네요 이젠 아예 공포 조성까지 하고 아니 시체가 있을 수도 있어 뭐? 아까 뉴스 들었지 실종된 신혼부부 얘기 그럼 왜? 아직 못 찾았다고 했잖아 한 달이나 쉬면 돼.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알지? 오늘 영다 코끼리를 넣으면 너무나 무는다 그렇지? 와! 아! 찰떡선이 없는 해광이네요 싫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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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에서 뭐 하려고 열어야지. 뭐? 어?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될거 아니야. 미쳤어, 하지 마. 왜? 너 진짜 시체라도 나오면 어떡해? 경찰에 신고해야지. 괜히 건드지 말자.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. 확실하지도 않잖아. 무작정 열어서 못 죽겠다는 건데. 아, 일단 확인부터 해야지. 싫어. 나힘지 말라지. 종전의 일 때문에 예민해진 여빈. 그냥 좀열지마 어? 나 장난친 거야 장난. 나는 말해도 가난 여빈. 나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. 그냥 이상하게 장난치고 싶어. 미안,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운데? 나는 너는 이제 기부양보한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? 누가 아무렇지도 않대? 왜 맨날 나만 애가 타고 너는 태평한데? 그렇게 애 타면 키우면 되잖아. 누가? 누가 키울 건데? 네가? 여비는 해광에게 심한 말까지 하네요. 너네 인상 하나 책임 못 지잖아. 너한테 이게 책임지는 거야?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입양 보내는 게 책임지는 거냐고. 너도 나도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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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광아, 왜? 네.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알아?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는 여빈. 문을 연다. 기린을 넣는다. 문을 닫는다. 아니? 안에 있는 코끼리부터 빼야지. 같이 있으면 되지. 그럼 너무 숨막히잖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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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광은 문을 여는데 실패 그런데 여비는